야! 오너 그렇게 가면 내가 어떻게? 야너 그렇게 가면 내가 어떻게? 야 잠깐만 너 그렇게 가면 내가 어떻게? 너 그렇게 가면 내가 내가 어떻게? 지금 여덟 번 V2와 V1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삭제해라 혜송이 <웃음> 그거 중에 <웃음> 그거 중에 <웃음> 삭제해라 혜송이 어팀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일단 아이언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기쁘긴 한데 서폰 포 유저 둘의 원딜 유저 둘의 탑 유저 하나야 <웃음> 벙글 유저가 없어. 그런다. 베인이 모스트인데 2점 대가 안 된다? 괜찮겠지 뭐. 아 근데 적팀 얘랑 나 이렇게 세명 없어지겠네. 말파트리 파티. 아야 말파 이논자씨아 육냅돼기 전까지 패긴 해야되는데 이게 뭐야? <웃음> 뭐야 너 나만 계속 <웃음> 아 W 날릴걸 저렇게 뺄거면 아 까비 같이 때려줘야 되는데, 같이 때려줘야 되는데 못 때렸어. 우리 몸을 대기 타는데, 아니 이걸... 아, 왜, 왜, 병캔, 병캔 미쳤나봐. 아! <웃음> 웃지 마. 진짜니까. 누가 웃어 웃지 마라. 웃지 마. 지지 안 함. 야. 야 시작한 지 10분도 안 됐어. 왜 그래. 오씨 말파 오렙이야 잠깐만. 오오오랜 말파는 무서워. 오오랜 말파는 무서워. 아육렙오야육오오 <랩> <랩이야>, <웃음> 들이박는 줄 알고 <웃음> 들이박는 줄 알고 무서웠어 방금. 오, 오, 다이브 하지마 다이브 하는 거 아니지? 에이 설마 아니겠지 오오 오 마이 갓집 가야지 <웃음> 집 가야겠다 발파풍 조심하라고 찍어주기까지 했는데 베인이 200판 넘도록 2점대가 뭔.. 아니 뭐해 아 뭐해 아니 이길 수 있어 침착해 아오 개 아파 뭐야 피 주는 거봐 미쳤어 내 전라인 다지고 있어 괜히 돌렸나 싶네 누가 돌리랬어 야 나와봐 빨리 따돌리랬어. 어제 겨우 돌려놔서 점수를 복구해놨더니 게임이 또 이렇게 돼버리네. 망할, 망할, no. 망할. No. 타워 버려, 타워 버려 베이나 타워 버려 제발 no. 죽을 거같아 죽을 거같아 죽을 거같아 무서워 죽을 거같아안 <웃음> 죽나, 안 죽나, 안 죽나, 안 죽나 죽네. 어, 안 죽어? 봐봐봐 잡을 수 있지? 와우 붕은 이쁘게 쓰긴 했는데 아 아씨 풀 쓰고 도망칠라 했던데 아씨 아씨 너무 늦게 눌렀다. <웃음> 어 간보다 죽었어 이거 아니 <웃음> 가지 가지 한다 진짜 가지 가지해. 베인은 뭐야 베인 왜 거기있어 베인 요... 베인은 왜 거기있는거야 베인은 왜 어째서 뭐야 위에 또 싸워 위에 또 싸워 위에 또 싸워 잠깐만 나 궁도 없어 그렇게 가면 내가 어떻게... 야, 너 그렇게 가면 내가 어떻게... 야, 잠깐만, 너 그렇게 가면 내가 어떻게... 너 그렇게 가면 내가... 내가 어떻게... 좀... 안 돼... 너가 그렇게 들어가버리면... 내가 살 수가 없잖아... 뭐 낚시하자고? 일로 안올것 같은데 베인 저기 아나 아, 베인 진짜 아 베인 정말 됐다 아씨 아무 못 뒤늦게 왔는데 우리 다 여기 숨어있는데 아 우리 무무가 짱이네 무무가 진짜 세다 근데 좋아좋아 좋아. 무섭지 무섭지 무섭지 나도 한딜 한다고 됐다 <웃음> 야 이거 암호무가 세서 이겼다 야 이거 암호무 진짜 세네 이거 암호무 줘야지 아 한판 돌리라고 했던 사람 누구야? 누구야? <웃음> 누가 돌리랬어? 야 나와봐봐 <웃음> 어 누구야 안 돌리려고 했는데 아 돌렸는데 이겼네